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라와마살라말로 오늘 영상은 박길이 박세주인 기타 리뷰 영상이면서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9000분을 달성해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린 나머지 소소한 이벤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구독자 9000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세준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키워드의 기타 리뷰 드리면서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벤트 참여 방식 설명드릴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 해주셔가지고 기타를 가져가시는 분들 이 영상을 뒤늦게 발견하셔서 그냥 이 기타 리뷰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악기인지 알아봐야겠죠 바로 리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악기는 바로 크래프터 HT250N 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기타 특유의 그세기타 냄새 있죠? 그 냄새와 이 자태 그리고 이 유광이 약간 저를 약간 압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사운드는 이따가 마이크로 녹음하고 제대로 들려드릴 거니까요. 일단 기타 간단하게 소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터 HD250N 이라는 모델입니다. 뮤지션 마켓 사이트 기준으로 현재 22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기타를 정말 싸게 살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디는 오케스트라 바디입니다. 통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년 아니면 여성분들 이렇게 몸집이 좀 작으신 분들한테 좀 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케스트라 바디는 조금 작다 보니까 편안하게 연주하실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바디입니다 제일 앞에 보이는 탑에는 엥겔만 스프러스라는 목재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뒷면 그리고 옆면은 레이어드 마호간이라는 목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스펙은 크게 말씀드릴 거 없고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정말 간단하게 나와있는 스펙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뮤지션 마켓에서 기타 구매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이 사은품 16가지 잘 챙기시면 될것 같고요. 이따가도 설명드릴거지만 정말 싸게 구매하시면서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것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은 정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이용해 녹음해가지고 연주하는 모습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오실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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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사운드 들어보셨습니다. 크래프터라는 정말 유명한 회사의 이런 자태를 가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타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40만원대 다 리뷰를 좀 했었는데요. 뭐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0만원대 기타 고민하신다 하면은 이 기타도 한번 그 고민하는 목록에 한번 있을만한 기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타를 담고 있는 깃백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크래프터 깃백입니다. 이 깃백이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악기를 소중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정말 그냥 천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싸그려 가방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타 내부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게 튼튼해가지고 물론 이 기타 가방을 세게 팍 치면 물론 상처는 나겠지만 최대한 보호해주는 그런 튼튼한 가방인 것 같습니다. 앞에 큰 가방이 있고요. 여기 은근 많이 들어갑니다. 교재, 노트, 뭐 피크, 스트랩 이런 거다 들어가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마 받으실 때 여기에 뭐 사은품 같은 거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6가지 있죠? 그거 다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만 원대 기타 추천 간단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박세주인이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링크를 들어가서 사시면은 이 기타가 현재 22만 8천 원이지만 그 사이트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 한 마리깍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소정의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서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개이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올린 지몇달 후에 보신 분들 몇년 후에 보신 분들도 그대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대 기타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이 악기 정말 고민해보실만 하니까 신중히 결정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이벤트 관련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타를 협찬해주시는 뮤지션 마켓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리뷰 영상을 끝냈는데요. 이 기타를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 있죠? 뮤지션 마켓에다가 보내는 배송 메시지에다가 박세준 리뷰 영상 보고 샀어요. 뭐 박세준 뭐 이렇게 쓰시면은요 뮤지션 마켓에서 쓰실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만원! 만원이라는 포인트를 적립할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사이트 이용하실 때또 만원 할인 받으시고 또 박세주인 링크 들어가서 또 할인 받으시고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벤트 당첨돼서 가져가시면 너무 좋지만 아 이게 다 너무 사고 싶은데 당첨은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만원이라도 더 받으시면서 할인도 연히 받으시면서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 내에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기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벤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간단하게 요렇게 할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세분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분 중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뽑 로한 분을 뽑아가지고 그 뽑는 한 분한테 이 기타 지금 이거 말고 뮤션 마켓에서 새 기타로 보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세 분을 어떻게 뽑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는 이거예요. 기타 혹은 뮤션 마켓 이두 키워드를 사용해서 광고성 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네온 사인으로만 있을 것만 같은 뭐 웃을 때 네가 제일 예뻐 고기는 살안쪄요 살은 네가 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한 문장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야무지게 만들어주신 분을 선정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게 나와서 뮤지션 마켓 대문에 이게 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댓글에다가 이거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잘 보셔야 됩니다 1번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광고성 한 문장을 작성해 주십니다. 너무 길면 좀 그렇겠죠? 적당히 짧게 주시면 될것 같고요. 2번은요.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이 타가셔야겠죠?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한지 얼마나 되셨는지 써주시는 겁니다. 뭐 솔직히 이 영상 보고 1분 전에 구독 누르신 분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뽑는데 지장도 크게 없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박세준한테 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쓴 소리든 좋은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것들은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세 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메일 이런 거 적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댓글을 적었을 때요. 이세 분을 어떻게 뽑을 건지 말씀드릴게요. 첫 첫 번째는요. 따봉수. 그 댓글에 따봉수가 제일 많은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뭐 친구들, 친구, 가족, 친척 다 데리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뭐 댓글 알바 이런 거돈 내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따봉이 제일 많은 분한 분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분 남았죠? 그리고 또한 분은요. 박세주인, 박세주인이 봤을 때엄마 이거 기가 막히다 하는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제 관계자분들과 함께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요. 뮤지션 마켓 관계자분께서 직접 뽑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세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는 기간도 고정 댓글에 써 있으니까요. 이 전에 써주신 것만 인정되고요. 그리고 발표는 최대한 빨리 커뮤니티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확인해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타를 이벤트가 아닌 정말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배송 메세지에 꼭 박세주인 영상 보고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셔서 꼭 만원 포인트 적립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타가 걸린 이벤트다 보니까 저도 정말 신중하고 나중에 말 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좀만 더 좋았더라면 좀더 좋게 더 여러분들더 많이 베풀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박세주인 계속 달릴 거니까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꼭 이벤트 아니더라도 이 기타 관련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이벤트 관련으로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박길이 및 구독자 이벤트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박세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룹시오리스.